저기요, 왜그러시요차왜 <웃음> <다라> <웃음> 그래요? 나도 울고 싶다. 아니야, 왜 그래? 응? 왜 그래? 엄마 불렀어, 지금? 왜, 왜? 아니야, 저기요, 뭐 슬픈 일 있으세요? 안아줘? 일로 와. 세상에 모든 슬픈 얘기, 우리 허니에게 다 있어요. 어. 아니야, 왜 슬픈 거야? 엄마한테 말을 해봐. 어, 어. 진짜? 아이고, 속상했겠다, 우리 애기. 그치? 응. 니가 아, 그치 어. 이렇게 안 터져? 이렇게? 아, 좋아. 시계는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계는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<웃음> 그렇게 깜짝 놀라니야? <웃음> 시계는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. 엄마 노래 들어볼래? 렉 롤렉. 롤렉. 롤어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롤렉. 뭐라고? 응? 뭐라고? 오. 오. <웃음> 갑자기 봐. <파. 웃음> 갑자기? <웃음>